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가타 육지거북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설가타는요. 이렇게 100년 이상 산다고 알려져 있죠? 호기심이 많아서 활동량도 아주아주 아주 많고요. 그 다음 걷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 친구죠? 저희 사육장은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티모시가쫙 깔려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친구가 이름이 설국이라고 하는 설가타예요. 자 제가 한,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설국이는요. 이렇게 주인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 아주아주 아주 좋아서 제 근처에 상상 맴돌고요. 지금 막 치커리와 밥을 먹어가지고 얼굴에 야채가 망붙어있죠? 똘망똘망 아주아주 잘생겼죠? 저희 설가타는요 어, 크기가 보이시나요? 제등각 길이가 거의 제팔꿈치보다더 길게 나오는거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40cm가 넘는 설가타구요 50cm는 조금 안되는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생긴 설가타구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습이구요 걷는 모습도 아장아장 안짱거음 걷는 아기 같아서 아주아주 아주 귀여워요 어, 지금 사육장장 자체는 아주 어, 보시면 UV비도 틀어져있고 스팟도 지금 3개나 1 0가 w 짜리 3개나 틀어져있구요 운동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어, 설가타는 사육시설 등록증이라 등록증이라 이제 사육시설도 당연히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설구가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부르면 쳐다도 보고 저한테 달려오기도 해요 보실래요? 설구가 나보다 속력을 좀더 내서 오죠? 잘했어, 설구. 잘했어. 이렇게 생긴 우리의 설같아 친구구요. 무게는 제법 나가 지금 안 재본 지좀 돼서요. 제가 혼자 들기에는 좀 버거울 정도로 무거워요. 오. 잠시 설국이에 산책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을 잠깐 영상에 담아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스마일러의 설각타 설구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